네, 안녕하세요. 코스모스 악기 시민곤 전부입니다. 오늘 저희 회사에 아주 귀한 피아니스가 트 방문을 해주셨네요. 피아니스 트 권나연 학생입니다. 권나연 피아니스는 트 어떻게 저희 회사에 들어오셨나요? 길을 지나다니다가 우연히 가와이 피아노가 있는 걸 봐서 한번 쳐보고 싶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. 네, 길을 가다가 우연히 가와이 피아노가 보여서 한번 쳐보고 싶어서 좋았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? 저희 코스모사키는 누구나 피아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나가시다 한번 들러서 피아노를 쳐보시는 공간입니다 하나의 사랑방릇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혹시 연주 가능할까요? 네 아, 기꺼이 응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연주를 청해보겠습니다 역시 연주가 남다르는군요. 저희 가와의 편호를 자유자재로 여기 다수 있는 사람은 미하엘 피트로프 이후 처음으로 본것 같습니다. 가와의 편호로 연주를 하셨는데 느낌 좀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깊고 무거운 소리가 나서 좋았고 특히 베이스 소리가 깊고 울림 있고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권나연 학생이 만드시 가와이 채널은 베이스 운과 울림이 아주 풍부한 채널입니다 이렇게 연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 코스모스 악기는 앞으로 권나연 학생의 발전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